2일 방송된 미스터 트로트 데스매치에서 박서진이 최종 25명에 들지 못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훈과 맞붙은 박서진은 떠나는 이마로 절절한 감성을 표현했는데요. 진성마스터와 현영마스터를 제외한 다른 모든 마스터들은 안성훈에게 투표했고 그 결과 박서진이 데스매치에서 패배했습니다. 박서진씨가 준비한 노래는 오승근의 떠나는 이마 다 울려가야 다 같이 말하네 어. 마 울려가 못 보내는 그 하려고 이마못 보내는 그 이만 못 가진 마라 <웃음> 데스매치에서 어떤 걸 불러야 될지 어 제가 수로서 성공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었거든요 노래자랑 신청도 해주고 선곡하기에 있어서 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이 세상이 없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형들 중에 이 세상이 없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형들 중에 직접 나서서 어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드는 게 내가 가수를 하게 된 이유가 동생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그 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요제도 찾아다 주고 막 그랬었는데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승권 선생님의 떠나는 이 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1 3대입니다 소훈이 이겼습니다 아, 1 3대입니다 안성훈이 이겼습니다 안성훈이 박 소진을 아두 분다 예 이기고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우리 박서진 씨도 눈가가 촉촉한데요 우리 박서진 씨도 눈가가 촉촉한데요 아 박서진을 잡았습니다 아마 살 떨리는 그런 승부를 하지 않았을까 더 발전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멋질 대 계열해서 너무 좋았고 성원이 형이랑 더 친해진 계기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성원이 형이랑 더 친해진 계기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입니다 안성훈 박서진의 빅매치였습니다. 아, 그냥 뭔가 근데 너무 잘하더라. 이제 네. 아니 승패 떠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끝나서. 너 노래할 때도 울컥했는데 참았거든. 왜 울어? 요안 네. 울라 그랬는데 아. 아이고. 더 뜻깊었었고 하나하나 중더 주... 뜻깊었었고. 하나하나 경연 노래를 준비하면서 그한곡 가지고 정말 미스터트롯 하면서 노래를 듣고 오 어, 어 정말 새로운 출발지가 된것 같아 오어 정말 새로운 출발지가 된것 같아 이번 데스매치 하면서 파고파고 파고, 파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뿌듯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고 존경하는 분한테서, 아, 이렇게 연습하는구나, 라는 것도 터득하게 되고, 새로운 방일 때는 그렇게 세세하게 노래 연습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준비해가는 방법도 알게 되고, 뭐, 새로운 친구도 생겼고, 방법도 알게 되고, 뭐, 새로운 친구도 생겼고, 노래를 주고 싶다라는 연락도 받았었고, 네, 미스터 트러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가수라면 받고, 음, 행복합니다.